<목소리> 네야네야네야네야네야 네, <웃음> 이거 립크밤이야 립밤. 립밤? 응. 내가 이제 립밤 써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이제 립밤도? 응. 왜? 거칠어 서 해리 입술 뜯어줘 그럴 때 있잖아. 맞아. 어 그래서 바르는 거야. 맨날 입술이 저대로 뜯어지려고 그래. 맞아 맨날 억지로 내가 뜯어 엄마 응 색깔이 좀있나 뭐야 입술... 세... 지금 발라? 응 발라봐 응. 내가 입술이 발라 입술이... 엄마 입술이 딱 붙인 것 같아 응 촉촉해? 응그 새끼손가락 뭐야? 새끼손가락 왜 올렸어? 아? 새끼손가락 왜 올렸어? <웃음> 어때? 왜 엄마 태개나 왔어? 아니 <웃음> 너 너무 입술 입술을 날라지 뭐야? <웃음> 음. <웃음> 여기 손 들어. 손 들어. 이리로 와. 이리로 와. 이리로 와서 손 드세요. 어떻게 했어? 이거 뭐야? 내가 <웃음> 삐 오 이건 내 선물 이거는 너무 귀엽게 생겼다 물줘나도 선물 줘 촉촉해 너무 촉촉하고 미끄러물 같아 물 같아? 청년이 발라도 되지살이 어딨어? 6살이. 니사세 만사세! 에사세 만사세! 만사세! 만사세! 만사세! 만사세! 만사세! 만사세! 세 만사세! 요만세세 왜? 똥 같다고? 뭐어 <웃음> 어, 테레는 로션 촉촉해 촉촉해? <웃음> 엄마 얼굴에 발라 될까? 어 얼굴에 발라 되지 아기 좋아 <웃음> <웃음> <엄마>! <웃음> 너무 귀엽지? 엄마 한번 줘봐 손에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어때 느낌? 어. 헤르제 이제 혼자 머리 감을 수 있겠네. 문질문질해 봐. 거품 나오고 있어? 어, 거품 나오고 있어. 음. 응. 엄마. 나도. 예? 어? 나도. 아니야. 너 이따가. 너 이따 다른 걸로 해야 돼. 어? 너 이따가 다른 걸로 해야 돼. 음. 아니야. 아니야. 설거지 <웃음> 이따가 어빚다 빚어 빚어 빚어 빚어 빚어